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좀 좋아야 될것 같은데 한번 계약하면 좀또 오래 또 믿고 가야 하니까 좀 이런 어, 조건을 한번 제시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이제 재계약을 한다고 이제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탈색을 하고 싶습니다 안 끊기는 탈색약을 개발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된다 탈색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겁니다 매 촬영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와 이어를 주문. 여기 줄 이런 거죠. 하나도 안 거슬리고 붙었다 떼면은 메이크업 다 되는 거야. 헬멧 같은 거딱 쓰면은 머리가 뭐 깜껴지고 저는 회사에서 좀더 저를 밀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진짜 꼭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호랑이 라운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저는 세계 전 지역에 있는 호랑이들 다 대한민국 1대 호랑이인 그 JK 형도 오시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모든 회사 직원분들께서 저를 보면 도개만 사랑해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딱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유닛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었어요 부석순 부석순이라고 아세요? 뭐 알긴 알죠 알긴 알죠? 부석순의 컴백을 좀 넣어주시면 어떨지 요즘 저는 가요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해요 저는 그때 그 짧은 유닛 활동으로 그 센세이션을 줬다고 생각해요 이 셋은 더 전혀 달라 그 무대를 보시면서 어 굉장히 많은 힘을 얻으시고 그런 순간들을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라는 조금 더숨쉴수 있고 조금 더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얼마나 나오고 싶고 이 세상에 얼마나 보여주고 싶은 게 많고 이 에너지가 아주 넘쳐가지고 비타민 A, B, C 저희들의 그런 에너지, 열정, 파이팅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그런 가역에 이 부석순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하면 좋지 않을까요? <웃음> 컴백 헤아잼 부석쇼 컴온! 행복은 성육순이 아니라 부석순이 성육순 행복은 성육순이 아니라 고석순! 고생해봤습니다 고생고고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좀 비타민 좀 드시고 비타민, 드시고 비타민 드시고. 비타 네. 앨범 방향성이나 뭐 그런 마케팅 아이디어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정 있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를보여고성순 컴백 앨범 기획안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들 아주 잘생겼군요 승관 도겸, 아, 네. 호시로 구성이 돼서 아, 예. 비주얼 멤버인가요 네. 혹시? 그래서 구석순 때 활동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때 사진보다 지금 비주얼이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되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김치볶음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김... 이제 살이 포동포동 오르때탄수 너무 많이 들어가 맞습니다. 때였죠. 제 부석순 <웃음>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제가 알기로 더 정확히 들어가면 2012년입니다 analyze. 10년 전에, 또 연습생 때도 저희는 이랬습니다 똑같이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보여줘, 하나 둘셋 석순 톡! 수석 톡! 에버리트 톡! 가운 톡! 베이비 톡톡톡! 내게도 크를 해줘 톡! 이게 딱 나와버렸던 거지 그쵸. 이러면서 어쩌고 얘네 봐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데 벌써 자기네터 이런 인사를 딱 만들어내? 사실 게 부는 꼈습니다, 원래 석순이 원조였습니다 맞아요 같이 했으뭐 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부속순이 된거 같아요 네. 이제 부가 들어옴으로써 부유한 느낌이 나지 않나? 3월 21일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팬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그렇게 대비를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팬분들이 <놀람> 없었더라면 팬분들이 없었으면 잠깐만 독해봐 저희 부속순는 애 자식들아이 아직 그럴 타이밍 아니야 잠깐만 이 순간을 남기자 <웃음> 아 멋있어 지금 너무 멋있어 계속 아, 멋있어 오케이. 거침없이의 연장선 연장선 아. 갑자기 다른 섹시가 나오면 은 우리 의 색깔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섹시하겠지만 부석선를 기대하시던 모든 분들에게 약간의 아쉬움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연장선으로 가자는 거예요 열정! 열정, 열정. 에너지! 노동이요! No. 도전! 챌린지죠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네 저거 열정 에너지 노동 투동자 열정 에너지 노동 투동자 오케이 열정 세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저희가 지금까지 갈망하고 그렇게 원하던 것을 에너지를 보여드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마음껏 표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 내가 석이구나 너 누구냐 석부 부석 석 세븐틴 선배님 아시죠 네 세븐틴 선배님과 콜라보로 통해서 세븐틴 선배님의 빨대로 꽂는 거예요 제대로. 아 진보입니다 진보예요 진보예요 네. 챌린지 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챌린지로 뜰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잠시만요 야야 토해줘야지 토해줘야지 아... 뭐없네뭐 하는 거야 같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아이디어가 심상치 않게 평범하네요 왜냐면 연장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챌린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야 누구나 다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누구나 안 하는 거다가 쌍망하면 네가책임질래그좀 <웃음> 너무 뻔하다 싶기는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거침없이 더 거침없이게 예. 행복은 성숙순이 아니라, 아니라 부덕순 행복은 성숙순이 아니라 부덕순 행복은 성숙순이 아니라 부덕순 안녕하세요. 저런 리더가 있다는 건 정말 영광입니다부덕순에서 부덕순 카리스마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네. 왜 웃으시죠? 카리스마 있어서요 너무 카리스마 있습니다 저는 카리스마 리더로서 오늘 아, PPT 한번 열정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PPT! PPT! 열정 그리고 부석순. 아. 이것만 봐도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 뜨겁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열정 그리고 부석순. 네. 부석순하면 열정, 열정하면 부석순. 이 모든 게 교집합이 돼서. 어 교집합. 끝났습니다 그냥. 질문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지금 막혔던 <웃음> 거야. 너무 그치? 좋아서. 자 열정 그리고 부석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석순 와. 와. 야. 와. <웃음> 아, 좋아요 우리! 예, 예. 부석순이 있기 때문에 부석순이 있고 우리가 거침없이... 이렇게 <웃음> <웃음> <첫 자켓처럼. 웃음> 저희가 디지털 싱글 거침없이로 네. 2018년도부터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부어있냐 저거이 <웃음> 거침없이로 <웃음> 많은 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5년 동안 행복은구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 어, 나올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올 수 <웃음> 저, 없었던 이유가 거잖아, 저거. 이 사진에 <웃음> 어. 모두 담겨있습니다 정식 데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로 무대를 저렇게 서서 우리 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웃음> 너무 사랑해주셨죠 두석순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승관씨가 했던 말 똑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조용히 해 어? <웃음> 나도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초조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의 컨셉트와 키워드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컨셉트? 꺼지지 않는 에너지, 지치지 <웃음> 않는 열정, 넘치는 카리스마, 긍정 전파.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에너지, 뭐지? <웃음> 어, <웃음> 넘치지 않는 <웃음> 열정. 비슷하죠? <자, 넘치지> <웃음> 꺼져, 꺼져. 컨셉트 퓨...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축구. 아 스포티한. 그냥 스포티하게 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스포티? 역동적인 동작들, 아, 좋아, 좋아, 이런 좋아.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스포츠. 스포츠를 담아봤습니다. 중소체. 자 의상 시안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하고요. 시안까지? 아 역시 리더다워. 음. 자 마라톤. 마라톤. 음. 스포츠와 관련된 사이클. 사어 약간 끝 끝까지 이렇게 뭔가 포기 포기하지 않는. 네. 야 실은 괜찮은데? 실은? 보여드릴 수 있는 걸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니 <웃음> <있는 걸 웃음> <웃음> <웃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야그 <웃음> 형은 옛날부터 말을 좀못 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카리스마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카리스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인사 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석순의 순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 호시라고 합니다 아 일단 뭐 기분 좋아지시게 제 셀카부터 보시죠 먼저 이제 같은 각도의 사진 이게 뭘 의미하신지 아십니까? 니네 사랑을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꾸준함, 꾸준함.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길이 있죠? 그 새로운 길 하면 네. 뻔한 그림 싫잖아요. 컨셉은 호랑입니다. 이이 진짜, 진짜 지겹다, 지겹다.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저만 호랑이가 되면 지겹습니다. 잠깐만. 그러나 여러분들까지 다 같이.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둘도 호, 호랑이가 되라고요? 네. 그렇죠. 나는 그것도 이제 놓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현실을 알아야 되거든. 이제 2023년은 호랑이 해도 아닌데 난왜 자꾸 그걸... 첫 번째 미니앨범은 어, 뭔가 대중성과 그런 글로벌한 팬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유입과 뭐 이런 모든 분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주제를 좀 영어로 정해봤어요. 제가 타이거 나오면 진짜 죽는 거야? 아니요. 아니 콘프러스입니다이콘프러스 아니, 아니. <웃음> 근데 또 다른 프로모션 방향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린 좀 색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틀을 좀 벗어나서 호랑이한테 가서 챌린지를 찍는 거죠 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건 근데? 마지막 챌린지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을 다하자는 소리예요, 제 말은 열정을? 마지막인 것처럼,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아주지 않을까요? 죄송합니 제가 쟤를 저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의상 시한입니다 하... 너무 어, 죄송한데 그 혹시 지사진으로만 하는 거예요? <웃음> 정말 죄송한데 어, 섭섭해할까 봐 다른 승관 씨 의상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멤버들의 씨, 의상을 또 준비한 네, 거예요. 네, 승관 씨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일본에서 특히나 큐티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네. 어, 승관 씨 의상 <웃음> 이런 의상 무대에서 <웃음> 이거는 뭐 이건 뭐 K-pop의 역사가 될 겁니다. 네. 그냥 뭐, 그리고 도겸 씨 섹시합니다. 도겸 씨 카리스마 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섹시한 모습 이런 의상. <웃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 어, 우상 저거 어, 맘에 드네요 와우! 어, 맘에 드네요 앞쪽이 좀 어, 힙이, 많이.. 힙이! 예, 예, 여기 난리 어, 납니다 네. 장점을 그대로 와, 살려다 와, 위아래 와, 아, 왁디 네. 영역, 네. 네. 와. 류 네. 네. 호랑이를 얼, 계속 얼마나까지 호랑이를 할거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맘에 들었거든요 사실 그 호랑이 타이지도 사실 좀제 스타일이고 뒤가 좀 섹시하더라고요 부석순의 컴백은 이제 정말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할 준비가 됩니다 네. 저희 이 모든 의견들을 합쳐가지고 맞습니다 어떻게든 부석순이 나올 수 있게 한다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해둔게 있습니다 바로 가요 바로 지금 고기 바로 준비되어 있어 잠깐만요 음. 우주형 어디야? 우주 공장이야? 음. 우리 부석순 이제 컴백을 해야 될때온거 같아서 우리를 위한 고기 없어? 있지 돌고 돌아도 형 밖에 없어서 아 목비가 좀 비싼데 괜찮겠어? 조금 싸게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우리, 어, 좀만 해주라안 될까? 시. 우리가 정말 좀만 해주라 진짜. 진 진짜. 진짜. 우리가 정말 파이팅 해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웃음> 진짜. 이제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 뭐야? 아 왔네? 그냥 여세요아 왔네 아 <웃음> 아니, 여기 아, 뭐, 뭘 쓰고 계신 아니, 거예요? 아니, 원래 쓰... 작업실에서 그런 걸 쓰고 계신 거예요? 어, 여기 필수 헬멧이기 때문에 아 작업하실 때뭐 그러니까 뭐. 얘가 저거 쓰고 나서 아마 그때부터 저... 곡기좀잘 써진다 아 저거 쓰니까 200만 나오더라고 앨범이 <웃음> 200만 저걸 써야지 이제 그 히트곡이 일부, 나오는 구나저 일부러 안 덮었잖아 저거, 아 저거 덮으면 한 300만 나오는 아거 그렇지 그렇지 오늘 저희 부속순을 위해서 도 히트곡을 또 준비를 또 해주셔야지 또 아, 지금 뭐 하는 거 부탁하는데 지금 아니, 아 너무 그런, 너무 많이 그런 게 있었나? 아, 아니요, 아니, 저희 아니, 오늘 그거는 진짜... 그거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컴백인데 좀 거만해졌더라고요, 애들이 옛날에 신인이어가지고 약간 좀아 열심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아, 겉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이제 부석순 음, 컴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 곡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 그래 그치. 근데 아무래도 뭐나 같은 경우는 뭐 호랑이 뭐 스파이더 뭐 이런 것만 해도 또 이렇게 잘된 것만 해도 아주 쥐가 이제 써줬다고 잘된어 자기 어.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웃음> 어? 자기 만족 내가 너무 만족해 <웃음> <내가> 너무 <웃음> 어, 이거 이거 진짜 실제 얘기인데 그 지인들 좀 연락이 와곡 받고 싶다 고 아, 네. 네. 진짜로 이게 진짜 진짜 너무 바쁘시니까 이제 어. 또. 그래도 그 부석순 거는 또 아무래도 이제 세곡딱 해서 3일해 3일 동안 해서 그냥 하나하나하나 시켜서 그 논다는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때도 막 놀면서 저희가, 저희가 뭐 부담스럽게 어. 전혀 안할 테니까 아, 나도 좋지 근데 그쵸 네. 되게 쉽게 왔잖아요아 네. 그쵸 좋지 아, 근데 요즘 이제 몸값이 좀 올라가지고 아 그쵸 그쵸 곡뿌좀 높게 받고 있어 어느 정도로 그래서 괜찮을까? 네 그러니까 한국당 1식 일식 받거든 1식이요 음, 크게 한 장씩 받고 있거든 저희들의 전 재산을 다 해놔서 아니 <웃음> 뭐 <웃음> <웃음> 못 내면 말고. 아까 열어 주셔야 돼 열어 주셔. 떡떡떡떡떡떡 기자 번호만 확인할게 잠깐. 잠깐. 저희들 모아서 드릴려고요. 얼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일 때. 억 아닌가요? 제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요즘에 제가 한국당 1.0 받고 있거든요. 얼마요? 예 10만 원. 다시 준비한 게 있어. 아 어, 있으세요? 할 준비한 게 있지. 아정말요 애정이 있잖아, 또. 진짜 나 있잖아. 있잖아. 몇년 전에 써놓은 게 있어. 부석순이잖아. 부석순이 부르는 화이팅해야지. 아! 나 제목 소름 돋났잖아 지금. 만져봐, 만져봐. 우와! 너무 소름 돋았잖아. 아, 온다. 온다, 어, 왔다. 화이팅해야지. 아, 아, 왔다. 아, 나 지금 이 감탄스러운 이 액션. 아 나는 제노는 컨셉 잘못 잡았다고. 어. <웃음> 아무래도 잘못 잡았네. 어. 확실히 구석순이니까 좀할수 있는 제목이겠다 미쳤다 이거는 진짜 제목에서 주는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집 없이 다음에 나올 그 제목으로 키워드로 딱이지 않나 아번 뭐 들려줘 아 들어볼래 어, 들어도 돼. 가이드까지 다되어있는 아니면은 그냥 뭐... 가이드 음원 있는 사람 트랙만 있는지 어. 아니면 녹음된 거 틀까? 인트로 들어볼래 아, 인트로한인트로 이제 볼게, 맛보기 맛보기네 아, 인트로 한번 맛보자 아, 좀 찔러줘야 돼. 난난 이거 내가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이 이, 이, 이, 이 템포. 인트로만 이래. 들어도 일단 지금 명곡이다 진짜로. 여기 중요하거든. 어, 잘 살려줘. Fighting 아, 해야지. 나 열정. Fighting 해야지. Fighting 아, 해야지. 부석 승. Fighting 해야지. 아, 해야지. 아, 아, 바로 따라 부르네. 아 이게 너무 쉽네 아, 이게. 아 이게 노래가 너무 좋으면 이제 바로 따라 부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명곡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 확신이 딱 드는 느낌은 아니었고 딱 처음 들었을 때아 조금 그간 2% 이프로 부족한 느낌. 딱.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야. 조금 미완성이어서 조금 부족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채워줄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네. 아... 그래서 <웃음> 내 방이 우주 공장이잖아. 예, 예. 이 이름의 유래를 알고 있지?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게 있어. 우지 어떤... 범주 그리고 공장을 공장. 맡고 있는 형이 한명 있거든. 공장에 맡고 어, 있는, 형이 내가 믿고 있어요. 있는 편곡자 형이 있는데. 음? 네. 아그 형이 요즘 빵빵 터지더라고. 어, 뭐야 뭐야. 어, 요즘 엄청 잘. 어, 요즘 좀 히트를 좀잘 시키더라고 어... 그 형이. 그래가지고 내가 좀그 형한테 한번 부탁을 좀 해볼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편곡자형인데 어, 이 굉장히, 형이 이 부분 좀 만져주면은 내가 네. 봤을 때는 어 저기 과일 차트는 아니면 이미 1위 정도는 어, 바로 어. 갈수 있지. 뭐 어, 처음 듣는데 공장 형이 있다는 거네. 공장 형거야너 <웃음> 형. 어 지금 여기로 와줄 수 있을까?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음 응, 그래 그래. 응. 바로 오겠대. 바로 오신다고요? 아, 지금... 잠깐 이게 뭐 상황이야 이거 지금? 바로 오겠대. 야 이월. 어 우지야. 뭐야 뭐야. 우지야. 응. 뭐야 뭐야. 뭐야 우지야. 응. 뭐야 뭐야. 뭐야 우주야 뭐야 뭐야. 어, <웃음> <왔어요>. <웃음> 그래. 어, 아, 공장 형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금좀 해야 돼요? 어, 뭐야? 우리 공장 형이야! 어, 아니, 잠깐만, 내가 대박이다, 진짜! 구석선 좀 앉아봐. 아, 아 잠짜만 아, 아, 우리, 우리 너무, 너무 들은 게 없어, 아 아, 저희가. 너뭐 기부수했어? <웃음> <웃음> <웃음> 야, 우리 공장이 어쩐 일이냐, 근데? 아 아니, 아니, 저희가 부, 부석순이라고 유니컬인데 아니, 알지! 보중관이 아, 성선민 그다음에 권순이 아아형 공정님 너무 감동이에요 아 아침엔 필수에저 모린 <웃음> 코린 이들 오늘은 번쩍번쩍 번쩍 나를 떠나시네 <웃음> <웃음> 아, 역시 공정님의 편곡이 엄청 <웃음> 와, 나시네 오, 아, 오, 아, 최근에 아니. 셀핑도 편곡하셨던데 셀핑도! 기본이 짜라 <웃음> 한 10년 정도 같이 팀을 꾸려서 하고 있었고, 아 사실 형이 이제 외부로 이제 노출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편인데, 제가 좀 이번에 부탁을 해서 이번에 좀 최초로 공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제까지 그, 그러면 그은 네, 네이밍을 안 밝히고 편곡자로 그렇지 아 우리가 어. 공장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계속 얘기를 안 했잖아 공장, 공장, 공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 은 너희들도 그렇겠지만 은 아, 모든 진짜... 아티스트들이 이쪽으로 다몰리다그렇지 아아 너무 울리니까난 감당이 안 돼요 아 소니 뮤직에서도 왔었어요 아 진짜요? 어떤 일정 노래를 아 내가 하나 손좀 봐줬지 아 그래서 난리 났지 <웃음> 그 노래가 하나 중에 뭔지 알아? 뭐예요? Only t h be the love. <웃음> 아, 지금 이 친구들이 컴백을 해야 되는데, 아, 노래가 뭔가 2% 부족해요. 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뭔가, 뭔가 변형이 필요해요, 편곡이. 근데 또 형님이 또, 또 요즘에는 아주 그냥 뭐다 메가이트를 치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기운을 좀 받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 삑미 아, 거내거 아, 아, 3집, 3집 아, 아. 사랑을 했다 잘 됐다 이거 집집이야 아, 길을 잃었다 잘다거집 <웃음> <웃음> 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 잠깐만 그면 노래가 뭐였지 알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응. 아 노래 근데 제목은 진짜 좋다 파이팅 해야지 응. 너무 파이팅 좋죠. 해야 그렇지 우지야. 어. 그렇죠. 어. <웃음> 어. 둘이 처음은 <웃음> 아니지. 아니. 지금 들으시면서 또 이제 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야. 응. 그렇지. 해야지. 해야지. 응. 파이팅 해야지. <웃음> <웃음> 오신다 오신다. 결 정도. 그 정도인데 손이 이제 어, 어. 지금 영감 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이미 핸링... 작업을 하고 계신 거네. 이게. 영감 온 거야, 지금. 파리 해디 파리 해야지아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노래가 <웃음> 뭐가, 뭐가 너무 노래가 뭐가. 네, 그러니까 편의지가 네. 너무 이게 똑같잖아. 그렇죠. 너무 반복돼서. 어, 그렇지. 이게 아, 그 오, 어. 어. 이게 필요해요 n g Hesoyaji, Fighting, Hesoyaji, f i g h t i 지 g Hesoyaji, Fighting, h e s o 후회를 i Fighting, Hesoyaji, Fighting, h e s o y 이 j i f i 이 h t i n g Hesoyaji, Fighting, Hesoyaji, f i g 파이팅 했어야지 풀어도 파이씨 했어야지 다 파이팅. 했어야지, 파이팅. 했어야지 아 이걸 내려야 되나 올려야 되나? <웃음> 근데 사실 노래라는 게 메시지도 있지만 은 이 듣는 사람이 이걸 얼마나 많이 영감 받아서 많이 퍼뜨려 주느냐. 그쵸, 그쵸. 귀에 맴도는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얼마나 남냐. 아... 어, 얼마짜리 세미나야 이거. 아, 그치, 그치.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야, 이거 세계들은 돈, 돈, 돈 주고도 못 받는. 나는... 아니 난 돈을 받고 왔기 때문에. <웃음> <웃음> 너, 네, 너희들이 이 노래 들었을 때, 네, 네. 나는 정말 이 부분은 조금 아니다. 이쪽 좀 뭔가 강조를 좀 더. 여기를 좋겠지, 좀 더. 여기가 굳... 부족하다 지벨로 패스면 좋겠다는 그렇지. 부분이 있긴 해요. <웃음> 힘을 내 힘을 내! @노래 노 힘을 래힘래노아 너무 반복되는데 힘을 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노 전세계인이부수있있뭐예 예를 들면 우리가 힘을 파워업이라든지하을내라 그러죠. 임을하뭐 예를 들면은치치임을뭐이런 거. 치 하면서 이하나서이꿔주 하면서 간게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이게임라하얄라이게을하이얄임을 하면서 이얄임을하이얄을하 옐라 옐라 송썸아비에도내려주고 옐라 옐라 썸 우리 형이 또 우리 노래들을 다 비밀리 에 편곡 해주고 있었거든요 아 있었거든.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기분이 아주 나이스. 아. 그 원래 없, 원래는 아주 나이스 이게 아니었겠지. 아, 그렇지 그렇지. 형이 그러니까. 다 원래는 원래는 뭐였냐면 아주 아. 나이스. <웃음> 근데 근데 너무 근데 그걸 바꿨어. 아. 너무, 너무 멜로디, 너무 유럽, 이건 좀 너무 유럽. 아, 아, 아주 나이스. 완전 내가 강조하지 말아라. 아주 빨리 아. 가고 나이스를 뒤에 끌어가. 아주 나이스. 원래 아. 아. 아. 아. 아. 아. 얘기 안 했어? 아, 아. 아 이걸 와형 <목소리> 진짜 형, 형이 다온 것처럼 아이건 내가 상업이 내가 다온 것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야 잠깐만 너나몰래왜 몰래 이렇게 노는데 아. 다 그렇게 얘기하냐고 와, 와. 아하준 아, 나이스 원래는 아, 아하존 나이스 아, 는데그좀 짧게 가 원래 버전이 그랬어, 그랬어. 어. <목소리> 그래서 아 근데 파워업은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아, 파워 아, 좋은 것 같아요 엘라리 엘라시앙 엘라리 엘라 근데 이거 나오고 부석순 난리 나네 그 멜로디 그베레이션이라고 하지 멜로디 변형이 아주 역시 역시니 역시다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대로 가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이팅 했어야지 한 한국... 곡... 원... 원곡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아니 각자 스타일로 내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진짜 할 거야? 아 이럴 거면 솔로 해 각자 아 컴백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 아, 안, 안 돼! 하자한 거야? 짜증나... 내가 잘못한 거야 지금? 됐어. 야! 됐어! 승관이 일로 와봐 화가 안 나고 싶어서 너 혼자 아픈 건데 뭐 나도 못해 이런 식이면 너만 마음에 안 들었는 줄 알아?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야 어? 그렇게 말하지 마 어?